이제 친구들이랑 청첩장 모임도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내가 항 하는 도티나라 퀵캡, 발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왜왜목걸를 치는 거지? 어때? 나 오늘 상견대 프리패스는 아니더라도 하이패스 정도 되겠지? 베티나라 이문을 시작합니다 주인공이라고 생 진짜 많았어 <웃음> 진짜 많았어 오 미티! 미티 오늘 어디 가는 데지리야지리 음, 오늘 집에 있는 날. 찌리찌리. 아이고 귀여워요. <웃음> 진짜 오랜만에 브이로그예요. <웃음> 일단 처음은 아드망 마린캠프. 결혼이 3 개월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이제 양가 부모님에게 이제 선물도 하고 이제 감사함도 좀 전하는 좀 그런 의미로 하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선물을 지금부터 백화점 돌아다니면서 이제 같이 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번에 저 저의 차례예요. 어디가 오늘 쇼핑하러 가? <웃음> 반짝반짝한 거 사러 가. 진짜 게빽 크죠? 잘 왔지롱 자, 바로 명품관으로 갑니다. <웃음> 저희 IWC도 왔어요. 저희가 예물 시계로 IWC를 샀거든요. 그래서 오늘 시계줄을 바꾸러 왔습니다. 짜잔! 그치. 음, 그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었는데. 음, 검은 판도 차보고 다 있거든. 음. 이쁜 걸로 잘했네. 음. 그게 이제 친구들이랑 청첩장 모임도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 선 청첩장 모입을 하려고 하니까 눈앞이 아찔해지네요. 그래서 오늘 친구들도 슬슬 이제 만나려고 하니까 브이로그로 담아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첫 카메라를 켰어요. 오늘은 처음으로 이제 제 주변에는 직장인 친구들보다는 이제 크리에이터 친구들이 더 많아가지고 오늘 이제 점심부터 크리에이터 친구들을 만나서 청첩장을 나눠주려고 합니다. 짠 잊지 말아야 할 청첩장도 챙겼고. <웃음> 저희는 조금 특이하게 이렇게 여권형으로 뽑았어요. 보자마자 완전 이건 우리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, <웃음> 이거 총 300장을 뽑아가지고, 이렇게 들고 나갈 거예요. 짠! 오랜만이에요. <웃음> <진짜> 오랜만이다. <웃음> 어떻게 이런 꽃을 또 사왔어? 선착수? <웃음> <산착순> <산착순> <웃음> 그냥 컬랄걸 아, 너무 예쁘다. <웃음> 아, 예뻐다 <웃음> <웃음> Üretel 유치까지 왔어. 아 네. 어, <목소리> 벌써 받아? 네. 아, <목소리> 아.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입국 심사. <목소리> 입국 심사 할 거야. 그거 그거 빼고 다 거야. <목소리> 맞아 기간 만료일이 뽀에버거든 이거 <목소리> 가지고 친구들이 <목소리> 막 킹받는다 그랬어. <목소리> 아, <진짜 웃겨. 목소리> 너무 오그라든데. <목소리> <목소리> 내 남자친구한테 미안하지만 내 친구들은 못 일어나. <웃음> 오전, 오전 11시면 아무도 못 가. 오늘도 <웃음> 어, 청첩장 모임인데, 오늘은 있을제라는 곳에 왔습니다. 내기 네, 해민 언니랑, 그리고 우리 패즈는 포토희경님이랑, 우리 하슬장님까지 이렇게 같이 볼. 우리 <웃음> 요키 하나랑, 미조또 하나랑, <웃음> 그리고, 그리고 저는 샐러드도 있으면 좋겠 모임을 하는데 웨딩 나라 입국을 해서 와 너무 좋아. 안경도 아, 받으 받을... 입국 심사는 언제고요? 장담 파건데장 세상이 다 겨울이어도 아! 우리 사랑은 그런... <웃음> 아니 줄에서 선생님 아니냐고요? <웃음> 그니까 2차 <그러네>. 왔습니다. 여기 <웃음> 고 <웃음> <웃음> 오늘도 총첩장 모임 있어가지고 오늘은 부치즈. 했던 언니들이랑 친구들이랑 밖구정에 있는 도쿄등신 가서 저녁 먹으려고요 맨날 일하고 출근만 하다가 오랜만에 또 주말에 나간다고 하니까 신나가지고 <웃음> 되게 예쁘게 꾸미고 만나는 언니가 아가가 있어가지고 아가 콩콩이 선물도 사가고 있어요 어, 너무 예쁘다 콩콩이 여 6번 말했 네. 아, 찍는 나좀금 브이로그 찍고 있거든. 아 헉, 언니 오늘 너무 예쁘다. 오늘 네, 상견례 날이라서 이렇게 과일 바구니 두 개랑. 꾸꾸마꾸꾸마실랑같잉 오늘 약간 메이크업도 많이 안 했어요 일부러. 이거는 제가 선물 받았어요 어머님한테. 진주 귀걸이 세트 떨립니다 <웃음> 떨려 오이 옷있어른 어때 나 오늘 상견례 프리 패스는 아니더라도 하이패스 정도 되겠지? 프리패스 프리패스 <웃음> 프리패스는 바르잖아요 하이패스 정도만 해도 감지다치지 <웃음> 이렇게 하고, 소매 끝동은 아무것도 <목소리도> 없이 깨끗하게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요거랑 요거랑 요거 요구 중에서 저하나분에서어요아하지도 않고 하도걸로 골랐습니다 이속 마음에 든다고요? 속 마음에 들어요 아이고 이라 스카프도 하나 더 구매를 했어요 가방은 지금 포장 해지러 아, 가셨고 보자. 요거는 제 컨디션 체크해 주셨습니다 너무 예쁘다 로고 <웃음> 보여요 <웃음> 알았어, <웃음> 로고 보여줄게요 네, 갑시다 아, 저기 엘리베이터 어. 신난다! <웃음> 이 슈트 W라는 곳에 정장 맞추러 왔어요 오, 예쁘다 여기가 시트에 조금 맞춰진 버전 어. 어... 저희 정장도 맞추려고요. 저희 아빠, 그리고 남동생, 그리고 아버님, 그 남자친구 까지 음, 테일러샵이랑 스튜샵 많이 가져봤는데 여기 진짜 많네. 오... 그리고 호입니다 아니 나 요즘에 청첩장 모임 브이로그 찍고 있는데 내가 요즘 모자이크 할 거라서 괜찮아 나 멘트가 있어. 내가 항상 하는 멘트가 있어. 웨딩나라 <웃음> 티켓 발권이. 말... <웃음> 너... 우리 왜 몸소리 치는 거지? 손가락 평 속으라 평속가라 웨딩나라 티켓 티켓 발권이 완련되었습니다다 <웃음> 저희 퍼스트 클래스 같은 마음가짐으로 모시겠습니다. <웃음> 그리고 들어올 때 신발 벗고 들어야 되는 거알죠 <웃음> 버섯 준비야. 버섯 준비하는 거 알지? 버섯 버섯이에요. 빨리 먹으란 말이야. 동화제약에서 나온 셀파렉스 에센셜 프로 음원 영양 세어라고. 안에 비타민 A, B, C, D, E가 들어가 있단다. 아연이랑 엽산도 들어가 있어서 요한포로 영양소를 전부 다 채울 수 있단다. 바로 총각 비타민이지. 엔프피 <웃음> <ENFP>, 머가리 꽃밭 눈피 <웃음> 온피야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왜 제이 같아? 굉장히 <웃음> 약간 입금용 제이는 되더라고 <웃음> 나도 월급나고 일주일 전이 빡세기 <웃음> 맞아 금융치를 받으면 다 제이 돼난금융치를 받으면 파워 제이 되던데 <웃음> 아니 회사에서도내 텐션 안 맞춰줘 내가 우리 기회가 내놓으세요 이러면 <웃음> 네 <웃음> 기회가 내놓으라 <웃음> 나만 너무 신나잖아, 회사에서. 회사에서 누가 신나? 멋는 <웃음> <웃음> 머리를 회사에서 누가 신나? 이 <웃음> 전날 자기 전에 그냥 천장 보면서 이러 <웃음> <웃음> 내일 더출근이다아 <웃음> 아, 이래서 대표는 출, 출근 출 도장만 찍고 가야 돼. <웃음> 여기는 <웃음> 거의 붙박이자 <부빠 기자> 수준이거든. <웃음> 저녁도 먹고 가, 먹고 가, 나랑 먹고 가. <웃음> 끊었다가 바로 대전 내려가고 고기랑 좀 사가지고 저 이제 예단 넣으러 갑니다 어됐 <웃음> 아... 아... 됐 반반씩 먹어 그러니까요 우왕 너무 아, 맛있겠다 지수가, 지수가 너무 오, 먹는다고 사왔지 생사하게 저게 브이로그 찍어야돼 무슨 음. 예. 브이로그인거야? 나 청첩장 브이로그인데 오늘 주선자님 선물 사러 오는 브이로그. 둘이 근데 너무 어색한 거 아니야? 아, 예. 네, 네. 우리? 우리 어색하네. 아, <웃음> 아, 저기 에루샤 빼고는 아, 다 돼. 에루샤 아, 어? 빼고는 돼. 에, 루샤 어. 디올도 어? 안 된다 그랬어 아. 아, 디올도 안 돼? 디올도 안 돼? 아, 안잖아 <웃음> <웃음> 있어, 있어. 아, 정해져 있어? 그래. 형이가 주선해서 소개팅해줘가지고 결혼하게 돼가지고 이제 선물을 사주려고요. 응. 이거, 이거를 보고 왔다고? 어. 너 스타일 아니지. 어, 내 스타일이 응. 전혀 아니야. 내 것도 사주나? 뭐 <웃음> 어. 내 것도 사주나? 네. 안 돼, 안 돼. <웃음> 안 이걸로 결정. 늦었장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. 흠집 응,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. 알죠? 어, 샤넬 이뻐가지고 1번이랑 플렉스 짠다. 4번 샀어요. 1 3만원이니다 네, 요걸 내주세요저 오늘 만지랑 해성이랑 예소 언니랑 소장이. 찍으세요 똑같지 <웃음> 못한 손님. 저 심지어 야구 구즈 입고 왔거든요. 인천. 아, 그러네, 인천 오셔서 <웃음> 있네. 이걸 입고 청담이 올게한 번도 없다. 청담이 이것도 와, 기가 막혔어.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보는 건데? 내가. 아, 아, 되게 아, 어, 되게 퓨처리즈 하는 어나 너무 궁금해. 꼭 이걸 사야 되겠냐고. 아, 나는 근데 오늘 되 여러 가지봤거든 응. 이게 제일 마음에 들고. 실버야, 설마. 블랙하 약간 이걸로 마지막으로 뚝배기 네. 그, 네. 깨질 것 같아. 이다 박혀있나? 안 돼요. 아니, 명품 들고 뚝배기 같은 얘기 하지 말고. 맞아. 저건에 너무 잘 갑니다. 감사합니다. 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어, 깜짝이야 나 이건 줄 알고 오, 아, 아 뭐야 귀엽네. 예쁘네 예쁜데? 네. 멋있는데? 오빠가 용납하잖아 처음에는 왜, 왜, 왜. 나도 약간 용납 못해 가방 몇푼 매장을 다 돌았는데 음, 하나같이 뭐 계속 이코보백을 어디 보던 거야 아, 그러니까. 아 어. 어. 아니요, 진짜 멋있는데? 취향 한결같다 어. 이야 맛있겠다 아주 음. 맛있다 아, 어, 우니다라입을합니다라면 아, 아, 진짜 많았어. 그래. 진짜 많았어. 입침사는없요 신발은 어시고 제가 스 프레스 겠 아니 이거 왜? <웃음> 왜? <웃음> 그거 맞지? 언니, 언니 진짜 아, 입하는거 같아. 나해외 나 가니까 아, 같아. <웃음> 저희 아, 청청장을 그 네. 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알았네. 나, 나 그때 했던 거. 저희 웨딩나라 입국을 환영합니다. 아 저희 티켓 발급 완료됐고요. 저희 들어오실 때 신발을 벗고 들어오시고, 퍼스트 클래스 같은 마음까지. 이거, 이거 신형 옷 그래서 오전 1 1 시는 아무도 못 일어난다. 그 크리에이터 맞춤용으로 오후 5 시. 여러분 널널하게 갤레디 찍고 올수 있나요? 어, 그러네 그러네. 부기 어, 빼고 올수 있구나. 등대가던 고 세상이 다 겨울이어도 우리 사랑은 늘 봄처럼 따뜻하고 가을 처럼어올 겁니다. <목소리> 일단 도 공주 일기 <웃음> <웃음> 공주, 공주 끝나지 지금 년이나 우리 허실장님이라 빨리 자기소개 줘 아, 어떻게 해야 돼? 아, 으로처럼 해야 돼? 난유호야아 아, 뭐야? 원래 이름이 그 이름이 아니었잖아 명현이 에서 이제 활동명을유호로붙어있 어. 뭐야 대박 완전 건더 대박 열어봐, 열어봐. 이런 서윗한 사람 뭐야? 오 감동이야 뭐야 뭐야 너, 내가 충청장 들어봤는 내가, 내가 뭐 받은 게 처음이야 아 진짜? 너, 진짜 처음이야 난 처음 받아봐가지고 <웃음> <우와, 웃음> 스위하다어 음, 저거 향 진짜 좋은데 가뿌려게요 데일리로 딱 좋을 거같은데 향수야? 자 오늘 또 제대로 써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여러전 <아유. 아유>, <웃음> 숟가락 좀 <웃음> 얹을게요 <웃음> 저 <목소리> 아, <나> 케이크도 받았어! <웃음> 야, 케이크 뭐야? 나, 나 지금 케이크 처음 받아봐. <웃음> <웃음> 아, 자기소개했어. 아.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, 저 회사원 아저씨 장현수입니다 <웃음> 매직카라 입금을 환영합니다. 환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<웃음> 선남선녀다. 나도 이 나라 이민 가고 싶다. 아, 이런 이런 사람들만 살겠지? 오늘 청첩장 모임은 미닝이랑 스 쏠미 찍고 있던 어나 청첩장 모임 다 브이로그 찍고 있거든. g 메딩 나라 이득을 활용합니다. 어? 이렇게 해생겼어요이런 어? 반응 너무 좋아요. 어, 처이요셀럽뭐아 역시 우리 아기 셀럽이지. 나이스 가서. 웨딩이아 저기 저 웨딩홀도 셀럽이라서요. 그러니까. <목소리도> 내가 예전에 진행했잖아. 그아 한참 마시면서 겔레이트하고 출발을 오아면서 시작 맞나요? 아, <목소리도> 아니 재미있는 결혼식 해서 들었어. 맞아 맞아. 아 그때도 진짜 웃겨 다들 부유. 오전 열한시잖아. 그 누구도 겔레이드를 못 찍어. 부지런하게 <목소리도> 뭐 한두 명 정도 할 수도 있겠지만 한명 정도는 그 <목소리도> 못 찍어. New loves, broken hearts, and crazy, crazy rides.